홍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예,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할때 예, 마감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하루 마감시간이 되면 그것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근무할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다가 그날 하루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때그때는 모르지만 하루를 이제 마감해서 오늘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다 결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결산을 해서 어떤 차고가 나면 그날 밤은 가지 못합니다 은행주원들이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익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돈을 보내고 주고받고 했는지 마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감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동기목사님 거기 갔더니 그 어머님 권사님이 91세로 돌아가셨어요 91세 동안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어떤 시간이 있다. 그 마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죠 평소에는 제자들이 드러났지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평소에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아리마디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디 모라든지 이런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아주 거창하고 은혜스럽게 치릅니다 예수님 몸에 사용된 몰약이라든지 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백건 이상이나 예수님 몸에 다 발랐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종들도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종들도 있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역사하실 그런 종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기름 붙듯이 임하셨다. 기름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기름붐이 항상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능력이 마면 권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권능이 나타나시니까 다니시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이 나타나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신 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벌써 알아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선하면서도 강하면서도 부드러우시면서도 진실하시면서도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윳게 하셨어 요 할렐루야 이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자 오늘 부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내내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과의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빨만 쳐다보고 온갖 입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다 맡으면서 담배 피우는 냄새 양치 하는 냄새 안하 냄새 뭐 음식물 썩은 입으로 계속 마스크에서 냄새 나잖아요 대장 클리닉 의사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문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 치료의 능력 받아 가지고 그 현장에 자주 가서 봤는데 일부러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본인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다소 부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세균이 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그 발가락 사이가 발가락 뼈가 막 썩어들어 는 버거스병이죠 버거스병도 막 이렇게 풀어서 풍대를 풀어서 풀어서 그냥 다 풀어서 사람이 다 보기 아니까 속에서 곰팡이가 막막 이렇게 곰팡이가 비고 하얗게 곰팡이가 빼고 그러는데 손으로 그냥 막 족발 뜯듯이 그렇게 막 손으로 상한 살을 다발려내고 이제 이제 뼈까지 썩어서 어떻게 너덜너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붕괴로 근데 그걸 다 손으로 손으로 그냥 족발 뜯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자들 가슴도 그 유방암 걸린 사람도 그냥 다 드러내. 아이 사람을 다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수천 수만이 보고 있는 데서 저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수치스럽다.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베리베소에다 해도 그냥 옷을 다 풀고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이 아니야. 속에 더 들어가 가지고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속에 막 뼈까지 갈비뼈까지 막 나오네 속으로 다 그런. 그리고 거기서 손으로 뭘 떠냈는데 알고 보니까, 구대기가 말해요. 구대기가 가슴에, 구대기가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여자 가슴처럼 그렇게 나중에 이것을 다 풀었더니, 구대기가 칼아먹고있는거예요 그거를 손으로 다 뜯어내요. 얼굴 인상 찌푸리는거 없이, 막 썩어들어가는 그 악취가 뒤에까지, 목사님들 좌석까지 냄새가 나는데요. <웃음> 하얀 드레스에다가 피가 막 질질질 드레스 손, 손, 손으로 손손서뭐 겨드랑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철절 넘쳐 흘러들어갔는데 고름 들어가지 그런데 손으로 다긁어내 그분을 일부에서는 많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분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사모님 그결핵 걸렸을 때 거기에 우리 같이 가서 치료받겠다고 근데 사모님도 그 현장 봤지? 목사님들도 와이셔스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넥타이 주기도 하고 그분이 또 그릇이 굉장히 커요 목사님들 오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도에 1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그러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내 평생에 이렇게 죽을 병에 시달렸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백혈병 걸린 사람 수많은 종류의 암 걸린 사람들이 찬양대로 봉사하고 드럼도 치고요 우리는 성령충으로 하지만 거기는 그냥 워십을 하고 하, 어떤 형식이나 격식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석 반지 선물 받은 것도 그냥 누구 줘버리면 집에 와서 빈 보석함에 똑같은 반지가 새끼쳐가지고 또 생겨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한가지 능력을 주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과연 할수 있을까 잠 못자고 30도는 제대로 못자고 수많은 밀려드는 환자를 다 수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고치고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병고치 능력 받고 싶으세요? 예? 네? 잠못잘 텐데, 막 구대기, 번대기, 아니, 번대기를 한다. 구대기가 이는거 많이 만질 텐데. 손으로 그냥 떨어내는 거야. 내가. 내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런 능력도 못받아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물질을 움켜쥐고내 것, 내 것, 내 것, 이런 사람에게그다 그런 능력 주시지도 않겠죠. 나눌 때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도 나눌 때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보물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능력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어떨 때는 그 할렐루의 기도원에 가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기, 동기도 신학교 2학년 때 거기 가서 죽었어요. 고쳐주신다고 다 고침받으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손으로 긁다가 균이 또들어가도 썩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천명이 죽을 사람이 한사람 그런 균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것 때문에 천명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고통의 문제는 결국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이런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자손들이 계속 상속이 되고 죄의 결과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뭐냐 죄의 결과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중국 집회 갔, 갔을 때 중국에서 집회하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저는 또 따로 불려가 가지고 아 인격모독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김목사님이시구만요 이러더니 목사님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 협박하기 시작해다야야이 새끼야 니가 목사야 왜 왔어 여기에 아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집배 사주던 거그 중국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목적이 뭐야 그렇게 막 반말 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온갖 에, 욕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추방 당하는데 추방하는 날 24시간 안에 떠나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까지 공항까지 따라와 가지고 아 감시하고 비행기 티켓에 가서 비행기 타냐 못타냐 그까지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 집회하기로 한 성도들 중국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울면서 공항에서 작별를 했어요 그들도 중국 공항한테 나중에 잡혀가서 고출을 당할 거예요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우리를 빙그럽게 둘러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손도 잡아주고 사모님 손도 잡아주고 가지 끌라안고 울고 기도하고 바울이 주대교에서 도더라고 그렇게 이별이 잡별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갚아주시이 수모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수모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정권, 정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정부를,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어, 얘기 놀리지 않게 잘해라. 어, 미안, 미안. 어, 어유, 지명아, 미안하다. 어,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너 심장 아주 튼튼해지는 시작.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끼리. 10월 중순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어요. 통계를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0월 중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0월 말, 11월까지 중국으로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중국은 너무나 많은 숫자를 속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다 속여요 다 속여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중의 권세가 나오는데 두 중의 권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할렐루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고 바깥에 있는 자들은 내버리더라 이방인의 짓밟도록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두 주인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한번 그러니까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야 어 미안해요 살살하는 선포하는 대로 지명이가 되는 거야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이따가 간식 준다 그래. 코 간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그 느낌이 그래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엘리야가 한번 선포했을 때 엘리야는 두 중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중인의 권세에 대표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세력들이 보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종이로 된 화폐가 세균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자화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자화폐로 바꾸는데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전자화폐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전세계가 그렇게 돼요. 왜? IT 강국이잖아요.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벌써 시작이 됐어요. 화폐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정치가 통합이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어서 경제가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다시 통합이 되고, 전세계가 부드럽게 하나로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통합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기독교는 정확하고 분명한데, 불교와 통합이 될수 없고, 천주교와 통합이 될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할수 있으니,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절대로 통합이 될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종들을 찾고 계세요. 자, 그럼 누가 그런 종이 될수 있느냐? 주님은 찾고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이미 사단에 모두 다 부셔놨어요 사단의 대가리를 다띄어부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링 위에서 권투선수가 둘다 싸웠어 근데 케오시켰어 케오시켰는데 케오당했어 억울하고 불에서 볼뜨려서 나이 싸움 이 승부인정 못해 다시 다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드러운 방법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임재로 사단의 목을 꺾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꺼고 사단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지를 수 있냐 그러니까 이를 뻑뻑 물고 악을 쓰고 사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이 풀어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료야 완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뭔가가 뭐냐 지구 촌에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 선택하셔 부르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지구 촌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물찾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물찾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님께 인도받을 영혼들을 오게,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을 어,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우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항상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분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을 사용하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게 이미 우리 안에서 이사야 10장 17절에 그 기름부심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멍해를 다 부러뜨린다고 생요다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스가레 사장 6절 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용으로 되느니라 크그 헐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 병치가 될지어다 자기름을 대면서 주님의 교회 송도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하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기름 부음과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사용할 때 역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임재와 기름이 내게 있어 성령의 풀이 있어 말씀이 있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도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강력하게 증가하면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서 내일 어디를 가거라 모레 어디를 가거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은사가 확실히 열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받았던 그 능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없느니라 수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불을 받는 거고 그런 능력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강화시키고 내게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 있는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막 나라가 막 적대적으로 막 바뀌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다고 오늘 또 적으로 바뀌고. 네. 결국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야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할때 우리가 내 몸의 세포가 다시 새롭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의 종류별로 어떤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벽을 따라다니면서 다 부순대요 다 부순대네 혈관의 벽을 다 찢어버린대 요 변형을 또 일으키면서 그 혈관 벽을 뚫으면서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엊그제 설명했잖아요 일진이 죽으면 이진이 나와서 다시 새롭게 변형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진이 싸우다가 죽으면 공간, 구멍이라는 공간이 생기면 삼진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균이 배, 자체 배양이 돼가지고 강해져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너무 볼 쏘듯이 아프고 괴로워서 두드름 맞은 것처럼 아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죽어간답니다. 황충이가 무조경에서 올라와서 사람을 쏜다 그랬어요. 특히 사람이 머리를 쏜다 요 머리, 머리.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스 심정2십자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해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스 8장 30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피 확산시키세요. 내게는 주님의 피가 있고 성령께서 내 이마에 도장을 쳤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나 영적 전쟁하는 성도들은 자기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같이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가 막 외치고 부린다고 천사를 부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과 맞아 떨어질 때 천사들은 반응을 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천사들은 공간 이동하는 공간적인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영적 존재들이야. 몸은 있어요. 몸도 있고 자유 의지도 분명히 있는데 공간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아, 시간의 제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은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올때 21일 동안 사단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예. 우리처럼 재래식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공간적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우리와 연합을 하느냐 우리가 용으로 살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강력하게 그들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죽고 싶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막 두려고 떨릴 때는 그러지 않다가 아버지께 뜻을 딱 맞추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 일치가 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다 우리의 사역을 돕는다 내 기도를 돕고 내 믿음을 돕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해서 천사를 같이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늘 가져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천사들과도 연합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주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잡히셨고 묶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부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